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양백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 내부입니다. 첫번째 방입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주방입니다 거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거실과 방이 있습니다 뒤쪽 전망입니다 태양광입니다 앞쪽 전망입니다 태양광 설치된 부분이 조금 높습니다. 뒤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문입니다. 수도가 입니다 마당입니다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외부에는 벽돌로 이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부분이 지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1층입니다 여기가 2층입니다 내부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과 1층 높이는 약간 차이 납니다 이 부분이 지하입니다 지하창고 입니다 여기가 대문 있습니다 대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마당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멀리서 찍은 집 전체 사진입니다 마당입니다 나, 나무가 있고 여기에 포장이 되어 있으면 주변으로 화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쁜 소나무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가 있습니다 외부 수도가 있습니다 주목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흥예입니다. 이 방향이 신광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영덕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곶광초등학교입니다. 곶광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양백리입니다. 양백리. 저는 주택 매매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음 양백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5 7 9제곱미터 175배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에 잘 접혀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주용도는 주택입니다. 주구조는 시멘트 벽돌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스라부 지붕입니다 1층 주택은 96제곱미터 29평입니다 2층 주택은 24제곱미터 7평이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창고는 71제곱미터 22평이 지하에 있습니다 1층은 방 3개, 주방, 거실, 화장실 2개 있습니다 2층에는 방한개 거실 한개 있습니다. 현재 난방연료는 기름보일러이며 치사용연료는 LPG입니다. 마을 전체가 도시가스 인입공사 중입니다. 사후에는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2억 6천만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좀더 알고 싶으신 분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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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